자, 밀리터리 프레스로 우리 한번 배워봅시다. 여러분, 자, 중력이 어디로 작용하죠? 그죠? 이렇게 수직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자, 수직방향. 중합시다자 그럼 중력이 어디로 작용하죠? 바닥으로. 수직으로 작용하죠 발의 중심 여기 비빗풋시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이 설명을 왜 하냐면 내가 이렇게 봉이 내 이마를 통과할 때 머리를 이렇게 상체를 이렇게 넣어주는 이 원리를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봐요 이마를 통과할 때 머리를 넣지 않고 흉추를 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체를 넣지 않으면 내 봉의 위치가 이렇게 수직선상으로 그었을때내 발의 중심보다 앞에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벌 서는 겁니다 손에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지 않게끔 이렇게 이마를 렇게이 통과할 때 상체를 이렇게 가슴으로 활짝 펴주면서 우리 역학적으로 굉장히 이득을 보면서 리프팅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는 안 했는데 아시겠죠? 그죠 앞으로는 이렇게 또. 그리고 우리 엉덩이에 힘을 줄 거예요 근막사슬이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부수감도 네. 호흡박스와 엉덩이에 힘을 딱 견고하게 줘야만 내 상체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또 이렇게 상지힘도 제대로 쓸 수가 있다 돌 맞은 걸딱 이렇게 맞춰주고 포를딱 잡고 해야만 우리가 이렇게 허리가 렇게 과하게 꺾이지 않는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팔꿈치와 손목이 이렇게 딱 수직선상에 위치하게 돼자 근데 이때 우리가 손목이 이렇게 너무 과하게 꺾여서는 안 돼요 주먹을 꽉 쥐어줄 거예요 우리 손의 단단한 부분이 내가 들어야 될 물체에 딱 견고하게 딱 박혔다고 생각을 하고 아시겠죠 자 프레스 그렇지 엉덩이 꽉 쥐고 프레스 d o 내릴 때는 팔꿈치를 살짝 놨어요. 오케이 해 오케이 우리 흉추를 펴줄 거야 흉곽을 펴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흉곽을 펴줌으로써 내 네, 여기 골드에 우리가 공간을 조금 더 이렇게 확보를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허리를 펴주는 거예요 기본은 끝났습니다 여기서 자 이제 뭐 20kg짜리 가면을 들어보겠습니다 엉덩이 입각죠 호흡 박힘 좀 호흡 들어마셔 베인 줄발르크 좋아 프레스 머리로 힘차게 힘차게 누릅니 무겁지 일단 무겁네요. 내려놓고 흐뜸 님한테 지금 20kg는 굉장히 무거운 무게입니다. 내가 제일 힘겹게 스케일을 줄수 있는 무게로 반복을 하는 것은 훈련이 아니에요. 도전입니다. 15kg가 제일 적당합니다. 15kg가 제일 적당합니다. 동덕여자대학교 신원뜸 선수 출신입니다. 15kg 바벨, 밀리터리 프수스 준비. 흐뜸 님이 지금 바벨을 미는 방향이 대각선 위쪽 전방으로 입니다. 정수리 위쪽으로 민다는 느낌으로 위쪽으로. 그렇지 하나. 팔꿈치 쭉자 코어가 못잡아주까 우리가 뒤꿈치가 뚫리면서 우리 딸려나가죠 자 쭉. 오케이 가려놔 이게 어깨가 내가 유연하니까 여들히 특히 이거역기가 힘든 거 같아요 상지힘도 굉장히 약해서 파지의 힘이 받쳐주지 못하면 내몸전체가 이렇게 균형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위쪽에만 신경을 쓰다보니까 아래쪽에는 신경을 못쓴 거예요 내온 전신에 있는 힘을 잘 동원할 줄 알아야 돼요 적절하게 엉덩이 힘주고 흡 둥근 수축 코어 다 잡아 단전에 딱힘 주고 4도에도 힘줄 거야 4도에도. 이 상태에서 발바닥을 우리 땅바닥에 꽉 박아놓는다는 상지가 온전히 로켓처럼 발사할 수 있는 그런 견고한 지지대가 만들어지는 거 지지대가 <웃음> 아시죠자수비자 지금부터 나무뿌리가 되는 겁니다 나는 나무뿌리다 그렇지 무슨 나무입니까? 소나무 <웃음> 비웃어요 어, 난... <웃음> 아니요 비웃은 <유승자. 웃음> 게 아니라 바싱박스 박수. 엉덩이 박치고 대입주고 무릎은 굽히지 마 무릎 관찰표 팔을 쭉 펴, 프레스 힘차게, 팔을 쭉펴 그렇지, 살짝 좀더 다운 프레스 이지 그렇지, 바로 불편함이 없는 느낌, 아, 선에서야 무조건 아, 네. 불편함이 없는 느낌 어? 선함 네. 그통님이 여기 있는 무게를 들어올릴 건데 내가 이렇게 멀리서 네. 들는게 편할까 네, 가까이 가서 들는게 편할까 가까이 그냥 가까이 가서 들는게편하겠지 내가 들어올릴 물체를 최대한 내 몸에서 멀리 떨어지게끔 하면 안 된다, 아니면. 최대한 몸에 붙여서 올정는 방향으로 꼭 지켜주는 게 훨씬 나 아시겠죠? 아시겠죠? 알아요 아시겠죠? 죠 아, 그렇죠. 언제 일어났요 오늘 7시 반에 일어났다가 아, 하나 둘셋 유치원 보고 하나 둘 유치원 보고 알았둘 유치원! 그렇지! 잠 많이 자리 너무 자, 조금 더 뒤로 넘기면 더 좋아요 내려놓고 아니, 내려놓고 그렇지! 그만! 재밌다 재밌죠? 자, 으뜸님 아, 20kg랑 한번 해볼까? 하지만 오늘 운동은 활용을 위해서 과하게 하지요 하면 해보고 안나는거죠아니요 아뇨 아뇨 절대 이거를 도전한다는 자체가 당신의 신경계의 피로를 얼마나 아, 많이 가져온다는지 당신이 저 몰라서 아, 하는 소리입니다 쓰는 걸 몰라도 <웃음> 세 번만 딱해볼게요 <다> ㅎㅎㅎㅎ <웃음> 나는 나는 꿀이다 느낌? 뒤로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둘. 코어 박스 호흡 들으마셔 <웃음> 브레이싱 베이 깍추고 프레스 그렇지 프레스 다운 자 근데 좀더 뒤로 넘길게요 프레스 나이스 컴온 프레스 이지! 자, 두 개만 더 할게! 프레스 오마이갓! 다운! 프레스홀리쉐 이지! 어땠어요? 좋았어요. 하체가 여러분 진짜 중요하다는 점.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세는 하지만 별로였다라고. <웃음> 자, 봉을 코를 조절하면서 올라간다. 이마 통과 해서 머리를 넣어준다. 코치까봐 무서워 그렇지, 머리를 넣어준다. 그렇지. 머리를 집어던진다고 생각해, 머리 그렇지! 야옹! 아다야자 아, 야! 엉덩이 힘깍추 대퇴 사두하힘깍추 주먹깍추고 팔꿈치 앞으로 프레스야프레스 다운! 1 예. 오케이 다운! 렛! 내가 너무 유연한가아니야 잘했어. 잘 나쁘진 않은데 가슴을 피면서 이렇게 조금 더 열어줘야지. 약간 이렇게 견갑골을 모아준다는 느낌도 좋아요. 근데 오늘 너무 과하게 지금 훈련했기 때문에 오버헤드 프레스는 여기까지. 우리 스트레스 훈련은 항상 똥싸다 맞는 느낌으로 할 겁니다. 똥싸다 맞는 느낌으로 하시겠죠? 좋습니다. 자음 운동은 데드리프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늘은 데드리프트의 보조 훈련인 블락풀. 원래 이렇게 블록을 하나 올려놓고 거기서 이제 당긴다라고 해서 이제 블락풀인데. 아 이제 세컨풀 동작. 퍼스트풀은 땅에서 뛰어오는 동작이고 그 이후로 이제 쭉 올라오는 거를 이제 세컨풀이라고 합니다. 음 근데 이건 세컨풀을 강화시키는 훈련이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약점에 따라서 조금 훈련을 해줄 수가 있다. 그 틈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세컨풀이 문제가 아니었나? 었 몰라, 둘다 약해. 볼을 살짝 잡히고 힙힌지 만들어줘. 그 다음 팔쭉 그대로 잡아줄게자 다야지 다아주고 러렇지자 우리 엉덩이 이렇게 살짝 더 높여볼까요? 그렇지 우리 팽팽한 느껴지나요? 허벅지 뒤쪽? 네팔 네. 길게 만들어주고 이제 원숭이가 됐다 네. 호흡 들어가시오 들어. 그렇지 다운 마찬가지로 내려갈 때도 우리 여기 햄스트링의 긴장을 느끼면서 오 지금 둘때 하나 받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60kg입니다 다0 k 라클6 0 k g 예요 근데 또 막상 들어보면 또 괜찮아 60? 60입니다. 우리 60만 됐잖아. 자, 60을 달성했습니다. 60만을 달성해가지고어뜸님이그6 0만 기념으로 이번에는 배드프트 60kg! 60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 편합니다. 자, 발바닥으로입면서 들어! 발 길어진다! 발 길어진다! 그렇지 봐라. 바로 올릴 거야! 들어! 그렇지! 바로 올릴 거야. 자! 저는 운동도 하라고 했는데 굉장히 왜 이렇게 힘들지? <웃음> 자! 블락풀 훈련을 해봤다면 이번에는 퍼스트풀 아, 훈련인 델피지 데드리프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델피지 데드리프트는 내가 이제 오히려 원판에 올라가니까 우리가 딱더 밑에 땅바닥에 있는 물건을 들어올리는 거야. 음. 이제 이 델피지 데드리프트는 원래 데드리프트보다 더 무겁게 들 수밖에 없어요. 왜요? 왜냐하면 더 우리가 더 내려가니까 내가 크로 올려야 되는 높이가 훨씬 높아진 어... 거니까. 데드리프트를 보통 이제 측정을 할 때는 그러니까 올림픽 역도 원판 기준인 45 c m 지름으로 이제 보통 이제 측정을 하는데 훨씬 조금 현저히 낮아요 높이가. 원래 데드리프트를 어떤 원판에 올라가서 하는 높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이 원판으로 하면 데피지 데드리프트라고 하면 될것 같아. 네. 자 준비. 바로요. <웃음> 아까보다 훨씬 뭔가 많이 숙여졌죠? 그렇죠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 코어를 더잘 잡아야 됩니다 호흡들어가시만 입각초 팔 길어진다 내어 그렇지 하나 내어 오케이 나이스 다운 스탑 미스 쉼 망쉼 망신. 방심 <웃음> <망신가> 아니라고 농심 마저 핸트리트들어 어, 자 준비 내 RP를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RP 10은 어바웃 드션 어, 도저히 못되겠어 9.5는 <웃음> 어 팔은 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잘하면 두는 뭐야? 팔은 확실하게 될수 있다. 8은 뭐야? 두개 확실하게 될수 있다. 우리는 RP 7에서 8 정도로 훈련을 할 거예요. 항상. 아시겠죠? 지금 음. 충분히 더 배워요 지금. 오케이. RP 한8 정도 되도록. 항상 그러니까 욕심 부려가지고 하나 더 해야지, 하나 더 해야지, 하나 더할수 있을 것 같은데, 똥싸 많은 느낌, 아시겠죠? 덜 닦은 느낌을 항상 운동해야 돼요. 네. 자 준비. 명! 로 다운. 자 내려놓고. 잘했어. 재밌다. 보통 세계 대회 드리프트 막 대회를 보면 이제 막 하다가 음, 음, 음, 음, 음. 어, 막 쓰러지는 사람들도 있고. 막 코피가 팍 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코어의 텐션을 유지하면서 들수 있는 호흡법이 압력 박수 호흡법이에요. 미네요. 그렇지. 배를뱉어 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혹은 끝에서 이렇게 힘차게 마지막 딱 이거 한 번만 더 해줄게. 요한 동작 한 동작에 목숨을 걸어요. 우리 신영이 복스는 한국어로 끝이 말했는데 저희는 한국어. 힘차게 뛰면서 그렇지. 더 베타 더 세게 베타. 그렇지. 피니시. 좋았어. 좋습니다. 오늘 걸어서 세계적으로 심으뜸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와! 우아워, 우아워. 아, 와우 우아. 우아우, 친구들 빡빡이야 <목소리> 제시야. 요런게 이제 본격적으로 전문가분들을 좀 모시러 온다. <목소리> SBD 한 주만에 SBD 배송는게 이제 또 도착을 했다고 하네. 바로 전박시. 바로 전박시. 바로 전박시. 어디 있어요? 아 있구나. 와 엑스스몰이네. 전문가분들 한번 조금 초대를 해서 이제 저희가 좀 운동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하, 진짜 집중 좀. 하시죠. <웃음> 이제 막 그런 여러 사이트에서도 진짜 그 영상을 포크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시면 되죠. <웃음>